안녕하세요 엉뚱한 놈 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강도 높은 영상들을 올리다 보니까 몇 개의 영상이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심도 낮고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영상을 당분간 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져왔냐 1912년도에 그 미국에서 책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책이구요 1912년도에 발간이 된 책입니다 earth is flat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 태양, 달, 별, 들의 이제 모션 움직임을 관측하고 그런 내용들이죠 자 어떤 내용이 조금 있는지 한번 살펴 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책을 쭉 훑어 보고요 네, 책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1912년도에 발간된 책이고요 어디서 이렇게 찾아왔는지 일단 지구가 평평하다 그리고 태양과 뭐 달, 별은 하늘 위를 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자이 정도면은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 플랫 어스? 네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께서 이 영어를 번역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정지하시고 원문에 자신 있으신 분은 그대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을 한게 아닙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저희 톡방에 계신 회원분께서 해석하신 내용을 공유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평면 지구에 관한 책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어린이 어린이 스스로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남녀노소 누구에게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정녕 솔직하고 똑똑하다면 어떻게 지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평평하다고 믿지 않고 둥글게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이들과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남녀노소에게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똑똑하다면 그리고 솔직하다면, 어떻게 지구가 평평한데 둥글다고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방대한 수면은 평평할 수밖에 없고, 모든 집안은 해발 고도의 차이만 날 뿐, 단 하나의 특성밖에 네, 평평한 특성밖에 없다는 거죠.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수면, 이제 물은, 물은 평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모든 지역, 땅들은 해발의 고도가 차이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특성, 평평하다는 이야기죠. 또한 태양은 상당히 높게 떠 있고 지구에 비해 상당히 작은 것도 사실이며 지구의 밀도는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절대 움직일 수 없지만 태양은 늘 움직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와 다르게 가르친다는 것은 아예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태양은 높게 떠 있습니다. 네. 5,000km 이상 떠 있죠. 네. 4,800에서 어, 6,400 왔다 갔다. 꽤 높은 상공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것도 이 책은 지금 현재 사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이 맞습니다. 지구는 무겁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땅은 요동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네. 땅은 절대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태양은 늘 움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구가 둥글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예 말도 안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저 역시 둥글고 움직이는 지구의 거짓말의 뿌리를 뽑기 위해 당신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페일 올림 1912년 누군가 잘못된 교육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런 거짓말을 뿌리 뽑기 위해 이 사람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책이 발간이 된거죠. 조금전에 해석이 틀렸다면 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원문을 보시고 원문을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구가 80년 전에도 해수면의 높이가 같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해마다 뭐 2cm, 3cm 뭐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0년 전에도 이 해수면의 높이와 지금 현재의 해수면의 높이가 동일하다. 그런 사진입니다. 이번 사진도 역시나 140년 전이나 지금 현재의 모습이나 해수면의 높이는 동일하다, 높아지지 않았다 라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온난화 사실 더워지고 있는 건 맞죠. 그러나 더워지고 있고 그것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을 녹인다.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그것은 아닌거죠.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